자, 2분 집중 명상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내 잘못된 행동이나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한 진실성이 없는 행동을 가리기 위해서 설명, 그것도 바르지 않은 설명,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는지 뇌를 열고 심장을 열어서 정리합니다.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봅니다. 온전한 오감의 침묵, 마음의 침묵, 뇌의 침묵, 생각의 침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가려져 있는 뒷면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입에 담기 어렵고 세상에 내놓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부분이 없는지를 보고 등을 돌리고 멀리 더 멀리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무가치함, 그 무가치함을 보고 멀리 떠나는 나 자신을 그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부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계속 집중하시면서